오양 oh yeah. oh yeah. 아까처럼 신문지 위에 있어 너 아까 저기 개냑 강아지 같은 고양이가 개냥이잖아. 그때 고양이 같은 강아지는 뭐지? 대롱아나 빨아줘. 신문지 위에 올라가서 식빵 틀어. 개냥 고양이. 어, 식빵. 식빵 구우라고 우리 제목이 식빵 잘. 그 예전에 재롱이 사진 맨 처음에 올렸을 때 사람들이 이 녀석 식빵 참잘 붙네라고 했을 때 욕하는 줄 알았지. 어, 완전 욕인 줄 알아서 무슨, 무슨 저말 식빵한 욕을 하냐? 나 찾아보고 그랬을 때 진짜 깜짝 놀랐는데. 어, 깜짝? 어, 고양이랑 키워서 식빵 붙는다는 네. 거에 개념이 없어. 얘방 깜짝? 욕인 <웃음> 줄아봐아쌍기억 깜짝? 너껌 줘? 이거 왜껌 줄까? 이거 껌 줄까? 아. 이거 뭐? <웃음> 껌 줄까? 언니 이제 껌 줘야 돼 언니가 시작했어 그럼 신문지 위에 식빵 구워봐 그러면은 껌 줄게 알았지? 뭐라지 알았지 신문지 위에 식빵을 구워 이그는 거야? <웃음> 여기 여기 신문지 여기 여기, 여기. 자, 구워! 어이없지. 여기. 제어와 여기. <웃음> 여기. 자, 여기. 자, 빨리, 여기. 가, 빨리, 그런 거 하지 말고, 제 껌줄에. <웃음> 고양이 됐어. 자, 여기 앉자 고양이인데 꼬리를 흔들어 먹어! <웃음> 안정적이게 할인을 해고기 어떻게 그렇게 한 하자 제복이 저기서 먹어야지 안정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<웃음> 편안하게 먹어야 되돼 그치? 마치 그런 거지 라면 먹을 때좀 편안한 잔 자...